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같이 삽시다 마켓 소상공인 구독경제관 정기구독으로 만나본 사앤청물 지지산 별마루 더 건강한 도라지진액 실속형으로 정기구독 서비스를 신청하면 1회차 50% 2회차 30% 3회차 30% 4회차 50%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는 제품인데요 더 건강한 도라지진액 실속형 15ml 35포 진한 맛의 액상타입 63,000원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한번 따라 볼게요 따라보면 굉장히 진한 색깔의 액체가 나오는데요 달콤한 벌굴 향도 나는 것 같고 약간 한약 냄새가 나는 듯한 느낌인데요 마셔보니까 농도가 짙고 달콤해서 먹기가 편하네요 맛있네요. 쓴거잘못 먹는 분들은 달콤한 맛에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리산 별도라지 진액, 정선과 다려 만든 도라지인데요. 도라지 뿌리에는 당질, 칼슘, 철분이 많고 섬유질이 주요 성분을 이루며 인삼의 주요 성분 가운데 하나인 사포닌이 함유되어 약재로 쓰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20브릭소까지 농축한 도라지진액 85% 매일 외부에 노출되어 지친 분들께 활력을 불어넣어줄 몸에 좋고 부드럽고 지 진한 도라지진액입니다. 알료 유황과 미생물로 3년 이상 재배한 으뜸 약도라지를 상품으로 개발 유통 일명 슈퍼도라지라 불리는 으뜸 약도라지는 충북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으로 사포닌 함량이 인삼의 3배가 높고 일반 도라지에 비해 큰 것이 특징인데요 청정지리산 자연 속 건강하게 재배한 GAP 인증, 바이오푸드 가공 한 가공 시설에서 가공했고요. 헬스업 인증 제품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농축한 진액의 꿀을 첨가해서 288브릭스로 맞춰 스틱에 담아 포장했는데요. 도라지진의 섭취는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으나 어린아이들이나 특정 원료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을 스틱형 도라지 진액 스틱 15mm 35포 선물용 도라지 진액 스틱 15mm 28포 당일 오후 12시 이전까지 주문해주시면 당일 발송되는데요. 도라지 진액 포장들를 박스에 이중 포장하여 본품과 전용 수축 흉백에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지리산 산압 약초 의 고장 지리산 산청 별도라지 진액 이제 가지 사시다마켓 사는 청을 정기구독으로 가족 건강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